안녕하세요. 이홍 남은영입니다. 오늘 어깨운동 하다가 아, 이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같아가지고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후면상각근 운동 세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후면상각근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. 벤트 오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많이 아시잖아요. 숙여서 들어올리는 건데 하실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이 덤벨 뭐 옆으로 하냐? 앞쪽에 보이게 이렇게 되냐, 이렇게, 이렇게 되냐, 혹은 옆에서 봤을 때 옆으로 되냐, 뭐 뒤로 되냐, 이렇게 앞으로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가 한거다 해도 돼요. 여기 정면이고 측면이고 후면이잖아. 요이 뒤쪽 부위의 후면 쪽에 느낌이 오면 그걸로 저도 매일매일 할 때마다 달라. 오늘은 어 이게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이 덤벨을 옆으로 돌렸을 때 이럴 때도 잘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잘될 때고, 이럴 때잘될때 있고. 혹은 이 위로 할때 잘될 때 있고 이 뒤로 할때 잘될 때 있고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높이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다 본인이 조절하셔서 기본 원리는 벤트오버 자세에서 옆으로 들어주는 거 레터럴 레이즈니까 벤트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니까 옆으로 들어주는 거는 기본이고 각을 바꾸는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벤트오버 자세 등 운동할 때도 하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하는데 이거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데미지가 많이 봐요. 저도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거의 후면 상악근 운동할 때는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동작으로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자세가 아프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자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. 의자 이렇게 걸터 앉으시면 됩니다. 걸터 앉으시고요. 덤벨을 드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허벅지 닿을 때까지 이렇게 좀 내려가시면 되죠. 어. 그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틀면 돼요. 어려운 거 없어요. 둘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들잖아요 승모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후면에 안 오죠 그냥 딱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그옆 품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하게 후면 다 먹어요 지금 눌러보면 자기가 후면의 느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레터레이즈 제가 혼자는 뭐 알려드렸죠 눌르고 하는 거 똑같아요 후면도 삼각근 후면 삼각근 누르고 들어보시면 아 이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아 나는 이쪽에서 잘 들어가는구나 나는 옆 나는 뒤어디에잘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은 돼요 그냥 앉아서 옆으로 하나 후. 둘 유의해야 될 점만 너무 승모 쓰지 말고 그냥 옆으로만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옆으로 밀어주기 옆으로 밀어주기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허리 안 아프게 후면 삼각근 벤트 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이런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가 필요해요 인클라인 벤치에서 두 가지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인클라인 벤치가 있으면 그냥 다리를 벌려서 들어가요 쭉 허벅지 다 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배를 대 가슴 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덤벨 들고 그대로 옆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너무 쉽죠 옆으로 옆으로 그러면은 이 몸의 힘을 하나도 안쓴 채로 이 팔의 힘으로 후면 성각근의 힘으로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거죠. 오케이? 자, 이게 봉사 두번째입니다. 세번째! 마찬가지로 잉클라인벤치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는거냐면 여기다가 이마대고 하는거예요 이마대고. 이마대니까 또 이것도 몸의 힘이 또 빠질수가 있는거죠. 이마대인상태에서 그대로 쭉 하나, 둘, 옆으로 밀어주면 되는거죠. 세, 네, 다섯, 여섯, 이거 오케이 그래서 벤트 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때 허리 아프신 분들 요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후면 삼각근 운동 안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해야지 더 이게 어깨 빵이 더커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에가 밝혀지는 게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후면 삼각근 운동 대표적인 거 벤트 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다 한번 해보시고 어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